엄 포슝 포슝해 오! 헉! 맛있겠다 우와! 요즘 대왕 마시멜로 구워먹는게 엄청 핫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구워먹어 봐야지 <웃음> <웃음> 구워볼게요 오! 바로 막 어도도도도 일어난다? 우와! 대박이다 어머. 우와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보고 먹는데좀더세 오 금방 타버려 오와 오 이렇게 구워졌죠? 그다음에 이렇게 쏙 빼면 오오 진짜, 진짜 빠진다 와 대박 이걸 이제 먹는다 오 너무 맛있지요 이제 한 겹을 더 구워줍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한번더 구워주기 오. 구웠지? 이걸 또쏙 빼면? 어? 다 빠지네. 아! 이걸 또 먹는 거지. 음! 바삭바삭 엄청 달콤해. 음 맛있다. 하나 또 구우면? 하뭐 <웃음> 하는 거야? 키키키키키 뭐 하는 거냐면? 어? 뭐 하는 거냐면? 야, 이거 이러다 불 나! 아니야, 불안 나! 야, 이렇게 불하는 거는 너 혼자 하다가 불 나! 엄마 있을 때 해줘야지. 야, 위험해. 아, 알겠어. 엄마가 해줄게. 비켜, 비켜. 아, 재밌는데. 야, 너 이거 몇 개째야? 응? 어? 이거 먹으면 이제. 뭐? 야, 이게 설탕 덩어리인데 너그러다 당뇨 걸려. 이거 하루에 여러 개씩 먹는 거 아니야. 아, 딱요기 마지막이야. 응? 요까지만 먹어. 응? 알겠어. 엄마 나 틱톡 찍어야 돼. 뭔 틱톡을 찍어. 그 틱톡인지 떡딱인지 엄마가 그만하라 했잖아. 아, 왜나 팔로 우 많다고. 많으면 뭐 해? 공부하는데 그거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엄마 그거 삭제해. 아, 삭제아 삭제 좀 제발. 한 제발. 제발, 제발 삭제 좀 해. 너그 시험 기간 동안 엄마 어플 삭제해 아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밌는데 엄마 맨날 못하게 하고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아 정말 아 지금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마시멜로 구이 먹방 오비키 공부해 어? 공부할 거? 없는데? 공부할 게 없는 게 어딨어 너 금요일까지 독후감 써내야 된다며 아 그건 아직 내일 모래잖아 아. 내일모레니까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리고 먼저 해놓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니? 아난 내일 하는게 마음 편한데 빨리 책 읽어 아 알겠어 아, 나빠쌰 아우 아우 아우 지겨워 아 진짜 책 읽기 싫은데 도고가면 누가 만든걸까? 아니 아, 너, 그냥 너. 읽으면 되는 거지 자기네들 읽고 싶으면 왜 독후감 쓰게 하냐고 아참 읽어보자 무슨 내용인가 고양이가 집을 나왔어요 아우 누구 닮아서 저렇게 책을 싫어하나 몰라 진짜. 아, 몰라, 내일 모레까지인데, 내일 모레 써서 내면 되지. 어. 아, 마시멜로.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원래 방에서 구워볼까? 좋아! 마시멜로 구워먹고 모르는 척싹 갖다 놔야겠다! 날렸다 마시멜로 굽기 시작 하, 아, 니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던 데. 아, 어떻게 하지 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는다오가다는다니다오는 데. 키키 하는 는 데. 니가 하는 는거 니가 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안걸리기 대작전! <웃음> 오두 번째라서 더잘 굽는다 이거야! 오, 틱톡 찍어야지! 음. 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리요! 오! 대박! 이거를 먹어줍니다! 음! 두번째 고조기 두번째 틱톡 찍기. 렛츠 고아잘 고졌지 먹어볼까? 아, 아닌데? 하. 음! 음? 났네. 너무 많이 잤네. 아, 아, 우와, 한점 많이 받겠지? <웃음> 이번엔 보로로 마시멜로를 구워볼게요. 키키키키오미키 <웃음> 오, 아니야, 뜨거워. 야, 나 괴롭히지 말라고. 아! 안돼, 내 몸이 녹고 있어. 너무많잖아 <웃음> 이거 좀잔인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너무 끔찍하죠? 뭐 너무 끔찍하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음. 맛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뭐하는 거야? 어? 아니 엄마가 못 하게 하니까. 아, 못 하게 한다고 그걸 방에 가지고 들어와서 위험하게 야! 아니 네. 아, 엄마 몰래 하기 실패. 아우 지겨워 진짜. 아우, 지겨워. 아. 우 그래도 하트 많이 받겠다. 끄크 <웃음> 올려야지. <웃음> 치맥으로 먹다가 대박났으니까. <웃음> 엄마한테는 혼났지만 틱톡 대박 나기.